널 위해서라면 바닷물만 퍼먹고도 살수 있어. 어우 너무 짠데. 많이 짜. 어. 구역질 나더라. <웃음>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 사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얼굴이 탔어. 진짜 이렇게 모자 딱쓴데 해가지고 알바하면서 응. 계속 햇볕에 바깥에 있어가지고 왜 응. 탔어? 선크림을 남자는 발라? 그런 거안 발라. 자기 스킨. 그런 거안 발라 남자는 <웃음> 아니 얼굴이 안 땡겨 땡겨 근데 왜안 발라 그 땡김이 좋아 아 진짜 이상한 남자야 나네 남자야 나 아, 맞네 여보 에? 어때 기분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싱숭생숭해 왜 싱숭생숭하죠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내 선물을 사준다 하니까 여보 선물 사주려고 알바를 한 건데 근데 아이패드 사면서 바로 그랬잖아 여보 이모티콘 만들어서 돈 벌어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보 넷플릭스만 볼 거면은 아이패드 사주고 응.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할 거면 프로 사주고 하겠습니다 프로 갖고 싶은 거잖아 그건 아니야 뭐라 아니야 그 에어사도 된다니까 나. 뭐어 에어사 가서 어에어로도살수 있어 그래 그래서 에어사 <놀람> 프로사 아니야 여보는 프로니까 <놀람> 루키아는 프로니까 풀어 써야지 진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제 최신 그 이번에 어제 이제 발표된 뭐 그거는 이제 뭐또 기다려야 되고 또못 사주니까 네, 그거 너무 비싸고 어, 너무 비싸 어. 하니까 요번에 이제, 이제 이번 세대 거 지금 세대 거 새로 음. 나오는 세대 말고 음. 지금 세대 걸로 해서 음. 사줄게 근데 이게 이렇게 사도 음. 펜슬 사고 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자판기 사고 하면 <웃음> 자판기가 뭐야 자판기가 <웃음> 뭐야 아니 자판기 아 진짜 주판 세대답다 주판 세대답다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나 셀룰러 필요 없어 셀룰러 필 요번에 없어 또 핸드폰도 14프로맥스로 8플러스 쓰고 있었으니까 거는 인정 아이폰 8플러스를 아직도 쓰고 있으면 최신분으로 바꾸는 게 맞아 <웃음> 어. 나도 만약에 8플러스 그대로 썼잖아 <웃음> 나도 14프로 샀어 근데 중간에 한번 깨먹어서 짱간 갤럭시로 가느라고 <웃음> 중간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13프로맥스로 바꿨지만 요번에 <웃음> 아이폰 8을 쭉 썼기 때문에 14프로맥스가 맞아 근나 있잖아 자기 핸드폰 만져보면 이상하다 나도 이거 이제 13프로 맥스 쓰다가 여보 거 만지잖아? 응. 이상해 이상해 막 아이폰 안 같아 다른 앱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똑똑 이거 누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거? 아니 근데 그거 적응하는데 좀 걸려 어. 일단 어떻게 바다에서 딱그 그림 좀한번 아휴 내가 그 모델 딱 하고 있으면 그림 좀한번 아휴 루키아가 힘의 기 이모티콘도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사주면 열심히 해볼게요 일해라 휴먼 <웃음> 여보 아이패드 프로 생일선물로 사주면 나는 생일선물로 뭐 갖고싶다 그러지? 옛날 <웃음> 여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이패드 갖고싶다고 얘기했어 근데 계속 항상 너무 비싸니까 여보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프로가 갖고싶어요 <웃음> 아이패드 프로, 프로 프로가 갖고싶어 <웃음> 하지만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보도 느끼 너무 비싸고 말도 못 꺼냈지 아, 아니. 그리고 계속 합리화를 했지 에이 아니야 없어도 돼 에이 아니야 없어도 돼 에이 아니야 없어도 돼 하지만 나는 그거를 마음속에 깊은 곳습부터 알고 있었지 아 네. 얘가 아이패드가 프로가 갖고 싶다 이마트 갈 때마다 에이스토어 가가지고 다 만져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내가 사주고 싶었어 무명히 어, 그 이제 알바비보다 오바가 되지 응. 알바비 오바가 되는 건 이제 내가 좀한께들 먹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이, 이렇게 좀 돈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사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사. 이럴, 이럴, 이럴 때 아니면 또못 사거든. 아, 자기 한끼덜 먹고 사고 이런 거면 안사려 아니, 아니. 음. 한 숟가락씩 덜 먹으면 돼. 니예 아, 매일, 진짜. 니니마다 한 숟가락씩 덜 먹으면은 충분히 이 깡풀하지 돼. 아, 왜저전까 내가 다 의뢰인지 할 거니까, 음. 응, 걱정하지 마. 그치. 근데 여보야, 네. 제일 좋은 거 사도 돼. 안 돼. 아니, 기다렸다가 요번에 M2 뭐칩 나오는 거 그, 그걸로 사도 돼. 12.9인치인가 13인치인가 그거 사도 돼. 내가 응. 알바 몇개더 하면 돼. 제주도에 알바 많아 호준형님이랑 해가지고 둘이 알바하면 돼잠 줄이면 돼 밤에 방송하고 낮에 알바하고 밥덜 먹고 잠 줄이고 와이프 아이패드 프로 사준다고? 주아이야방 하면 돼 낮에 알바하고 밤에 방송한다 주아이야방 널 위해서라면 바닷물만 퍼먹고도 살수 있어 어우 너무 짠데? 많이 짜 어. 구역질 나더라 네. 여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은 1년에 한 네.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얘기해 이번에 명관형님 배 들어오셨더라 배 네. 타면 돼 언제든지 얘기해 40일 바짝 나가서 오면, 나갔다 오면 돼 그러면 여보 많이 사줄 수 있어 말만 해 여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배 타도 되고 아안돼 우리 동호회 그 전기 하시는 형님도 계시대 왜죠? 그 형님 알바가 그렇게 꿀 알바래 그 형님 따라가서 알바 전기 그 2만 볼트 그거 피카피카 하면 되고 알바만 하겠어? 가서 브이로그도 찍어오고 아 근데 자기가 알바에서 벌어온 돈으로 내 선물을 산다 되게 싫어 왜 싫어? 아까워 막 알바 해가지고 돈 벌어서 아이패드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첫날부터 했는데 아니 나 그런 남자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나의 모습이 좋아서 나의 선택한 거 아니었어? 자 나는 아이패드로 이것까지 하는 걸 상상했었다 막 무거워서 짐이 너무 많아 근데 급하게 막멀쳐에서 올려야 되거나 우리 보내줘야 돼 그럼 아이패드 탁 어디가지고 트라이패드촥 해가지고 촥촥 해어 그럼 펜슬은 필요 없네? 펜슬이 필요하지 왜냐면 그려서 뭘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웃음> 이렇게 원하면 사줘야지. 이렇게 생산성 있는 여자. 근데 이미 가질 지 수밖에 없어요. 얘 아까 전화해서 재고 다 물어봤거든. 예, 가기, 예, 이게 있나요? 저기, 에리 펜슬 있나요? 아, 예. 키보드, 아이, 예. 이따 방문 드리겠습니다. 으뇨, 으 이따 방문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게 제주 감성이지 어우. 차 뒤에다가 캠핑카를 싣는 게 아니라 요트를 와. 이 요트를 싣고 가는 야, 이게 제주입니다 이게 제주도예요 여러분 여보 생일선물 내가 이거 사주잖아 와. 난 저거 사줘 요트를? 요트 그러면 나는 물만 먹어야겠는걸? 물만 먹어도 못 사줄 텐데 요, 남편 요트를 사주는데 물을 먹을 생각을 해? 이거 마인드가 안돼 있구만 남편 요트 사줄 생각이면 이슬 받아 먹어야지 뭔 요트야 요거트나 만들어줘 아 반대데 방금 그 드립은 반대야 찢었다 제가 어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짜증도 많이 나고 루키야가 나 기분 좋게 해준다고 드립을 하나 아재개그를 하나 쳤었거든요 제가 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물을 얇게 썰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안 웃길 아, 수 돼. 있어. 지금 안 웃길 수 있어. 근데 돼지고기 먹을 때 물을 본다면 생각이 날 거야. <웃음> 자려고 이불을 코끝까지 당겨 뒀을 때 무슬림 <웃음> <웃음> 이렇게 된다니까. 머리 감다가 무슬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슬슬 여러분도 이제 아재기그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 1 1 인치. 256기가. 와우. 매직 키보드. 애플 프렌슬 애플 프렌슬아 128기가 사주려고 왔는데, 256기가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그냥 루키아가, 응, 응, 이러고 있길래 내가, 아, 256, 256 주세요. 여기요? 여기 256이에요? 루키아,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어? 우리 남편 겁나 카리스마 있어? 어,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용량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하셔가지고, 어, 네, 128기가 주세요. 이랬어 때, 거 써있는 거 가격표 이렇게 쫙 보더니, 어, 이거 가격 차이 많이 안 나. 아 그냥 256으로 주세요. 딱 이러는 거야, 옆에서. 어, 너무 섹시하잖아. 얘들아, 이게 섹스야 어, 이게 섹스야 어, 키보드도. 그냥 까만, 까만색 딱 주실라 그러길래. 어, 잠시만요. 어, 다른 색깔은 없어요? 어, 맞아. 저기요? 다른 색깔은 없어요? <웃음> 어? 화이트 있습니다 여보 색깔 골라 어 나는 화이트가 좋아 화이트로 주세요 와 멋있었어 그 키보드도 트랙패드 붙어있는 게 매직키보드고 트랙패드 없는 게 이제 플리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어떤 물어보더라고 아 여기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아 이건 트랙패드가 있고 키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음 트랙패드 있는 걸로 주세요 크으. 얼마죠? 24개월이요 <웃음> 무이자, 무이자. 14개월 무이자. 짱이야, 무기. 무이자야, 무이자. 부의자. 아, 내일부터 가격이 오른대요. 오. 지금 홈페이지 공홈에는 가격이 올랐거든요. 음. 근데 매장은 내일부터 오른대요. 음. 애플 펜슬이랑 키보드는 뭐 변하는 거 똑같은 제품 계속 나오는 건데,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오, 야, 어떻게 오늘 딱 샀네. <웃음> 개속 <개꿀>. 지금까지 <웃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어, 아, 그래, 그래. 가시다, 목마르신 말씀하세요. 아, 뭐 커피 있는데요. 뭐... 어, 아, 기사님! 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닌데, 네. 호놀이 기 예술이시네. 감사합니다. 네. 좋구만.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 만들어서 부자 될 거다. <웃음> 이래라, 휴먼. 편집 끝나면 바로 이모티콘 제작. 잠 줄여. <웃음> 여보, 오늘부터 밥한 숟가락씩 들주면 돼? 어, 한 숟가락씩 들주면 돼, 이제. 15일하고 38일은 0 단식 때이니까, 그날은 뭐 차리지 마. 나 물만 먹는 날이야 그래서 디톡스데이야 저는 10일에 한 번씩 안 먹을게요 응 <웃음> 음, 그래 그래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끼고 일만 좋니 아 이봐 얼굴 탈만 하네 그냥 얼굴 태우고 <웃음> 돈 벌어서 와이프 이거 사줬으면 됐죠 뭐 아이 또요 올해 생일이 또 이렇게 또 우리 에기 안전벨트 안 채워도 되나? 아 내가 뒷자리로 가고 여기 안전벨트 채워드릴까요? <웃음> 나도 알바해서 요뭐 애플워치 울트라 사줄게 야 다를까봐 아까워서 만지지도 못하는데 뭘해 알바를 해 나? 어, 어 뭐야 장인어른 <웃음> 제가 따님한테 이렇게 잘합니다 <웃음> 이렇게 잘합니다 밥도 한께덜 먹어요 <웃음> 형 방송 안키면 알바하는 거다 얘들아 방송 안킨다고 다 그냥 퍼져 노는 거 아니다 <웃음>